입 색깔이 어떠세요? 뭐 완전히 그 검지 않고 진녹색이면서 윤기가 나죠. 어. 이쪽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막 나와 있죠. 아 이게 지금 뿌리 나온 거예 삐어났어? 네 이것도 뿌리거아 아, 거기도 뭐,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왔어요 왜? 꽉 뻗어가요 아막 뻗어 뻗어가요? 이만큼 뿌리가 좋다는 얘기죠 뿌리 자체가 좋아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시 농도도 낮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잔뿌리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수박의 생기가 활력이 있고 아그로미클 지금 얼마 쓰신 거예요? 5년 됐습니다 야, 농민분께서 직접 5년을 사용해 보시고 네. 결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네 믿고 한번 써보세요. 자, 선택은 농민분 목... 직접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충남 부여의 은산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수박밭입니다. 이 밭은 뿌리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균핵병에도 아주 강하게 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뭘 했길래 그런 효과가 나는지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 올해가... 1년8년차 12월 2 0날 정식했습니다. 올해 냉해 피해가 이제 많이 심했는데 잘 극복했어요. 뿌리가 좋아서. 잎 색깔이 어떠세요? 뭐 완전히 그 검지 않고 진녹색이면서 윤기가 나죠. 어. 이 활력이 있다 보니까. 어, 이뭐 이게... 활력이 때문에 예... 생장점은 생경점... 이게 이제 머리. 어, 이 생장점이 이 정도면 어떤 것 같아요? 머리가 딱 적당하죠. 아, 좋다. 어, 예, 네. 네. 세력이 센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어. 중간. 이, 생각점이 들고 일어나면, 어, 질소질이 많고, 네. 세력이 너무 세다는 얘기죠. 이 정도가 딱 좋다, 지금. 예, 그렇게 세력이 세면 수정시키기가 어려워요. 음, 수정이 안 돼요. 낙과가 아. 많이 생기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막 나와있죠. 아, 이게 지금 뿌리 나온 거예요? 예. 아 여기 삐나서나갔더 어, 이것도 뿌린이아 거기도 거기 여기까지 나왔어요? 왜? 막 뻗어가요 아막 뻗어가요? 가요. 이 마크 뿌리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고 계신 게 뭐예요? 아그룸 위액 잎잼입니다 아그룸 위액 잎잼? 예 어. 그걸 쓰면 뭐가 좋아지니까? 뿌리 자체가 좋아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시 농도도 낮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잔뿌리가 많이 형성이 됨으로써 수박에 생기가 활력이 있고, 이파리 자체도 윤기가 잘잘 잘 흐르죠? 아그로믹을, 아그로믹을 넣기, 넣기 전에는 어땠어요? 넣기 전에는 일단은 균핵병 때문에 불안했죠. 아, 균핵병? 예, 제일 심한 게 균핵병이거든요. 아... 수박에서는 치명타고, 그런데 이제 아그로믹을 들어가면서 그게 걱정이 없죠. 균핵병이? 예, 예, 그건 제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가 있어요. 아... 그전에는 창피한 얘긴데 음, 다섯 동 정식을 해서 반수하기 조금 못했나요? 균핵병 <웃음> 때문에 다 썩어가지고 줄기가. 아, 그렇게 균병이 예. 심했어요? 지금 이제 저온기 때는 환기가 안 되니까, 환기를 마음껏 못 시키니까, 공중에 이제 습기가 많거든요, 하우스 안에. 그래서 이제 균핵병이 상당히 발생이 심한데, 이걸 넣으로써 많이 봐야 심하다 싶은 동수를 가보면, 다섯 포기 미만 어... 그 정도로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요 확 줄었네요 예어 네. 제가 술 한잔 먹고 깜빡 잊어서 아그로, 아그로무기를 못 넣었어요 <웃음> 네. <웃음> 그런 실수를 한번 해봤는데 그 뒤로부터 저건 그냥 무조건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아그로무기를 한 번만 넣으면 끝나는 건가요? 건가요? 기비로는 한번이고요그 다음에 관제용으로 어 25일에서 30일 사이에 한 번씩 들어가요 아그로미을 지금 얼마 쓰신 거예요? 5년 됐습니다 농민 분께서 직접 5년을 사용해 보시고 네. 결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네. 믿고 한번 써보세요 자, 선택은 농민 분이 목... 직접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아그로미을 누가 써주셨다고요? 이 분입니다 아 어떻게, 어떻게 소개를 해 주신 거예요? 거예요? 지금 7년 동안 계속 아그로미을쓴 사람들은 연작 장애가 확실히 덜 합니다 아, 아그로미 연작장애를 그렇죠. 예방해주는? 예, 예 극복해주는 아주, 저 가장 중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특히 이제, 그, 요런 입제도 쓰고, 요런 것도 쓰고,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연작장애, 특히 연작장애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염료그 다음에 뿌리썩은 병, 병, 이런 쪽에, 특히 이제 PLS가 제도가 돼가지고, 그 농약, 그, 저, 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니까 농약 치 까다롭죠. 아그로미 친 줄은 약, 약 치는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아, 정말 그, 약품이 진짜 네. 줄어나요 네. 얼마나 줄어듭니까? 반 이상이요. 반 이상 줄어든다? 네. 아 이땅 속에는요, 그, 여러 가지, 그, 저, 저기, 작물에 유익한 미생물도 많지만은, 해운 병균, 미생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이 아그럼이 들어가므로써, 그런 밀도를, 저, 작물이 저, 이론 유익한 미생물, 그런 것들이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에 이제, 제 예, 나름대로 이제 이거 좋은 테이비도 놓고 하다보니까 한 3년 되니까 딱히 완전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 수박 정식 전에 침지 처리를 할 겁니다 아, 아 침지 처리를 할때그렇 생각하네요 예,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물에 희석해서요 얼마에 얼마 타시는 거예요? 침지 할 때? 이거 200g 한 봉에 네. 어 열말 열말? 예 열말. 열말. 네, 열말 정도 타고 그 있습니다 침지 하셨다? 예, 토양 환경이 혁명과 최상의 밝은 효과 네. 새로운 바이오파워 트리코테르마 툭 네. 담궜다가 이제 빼서 물기가 좀 빠진 다음에 바로 정식하면 됩니다 여기에 새뿌리가 하얗게 쩔어요 가해가 지금도 좋은데 이걸 침지한 상태에서 심지 말고 이대로 며칠만 놔두면 하얗게 더 잔뿌리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어... 뿌리 자체가 이제 이, 이 저기 뭐라 감쌉니다. 이게 미생물이. 그러면 각종 뿌리가 발달되면서 상처가 나잖아요. 그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바, 저 상상하지 않고 계속 발달되가고 이런 작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저, 뿌리가 발달되면서 상처가 나가지고 고파이 경형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균이 들어가면 뿌리가 썩는다든가 장애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침지 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보통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들어가면 조건이 안 맞으면 사멸하고, 사멸하는데, 이거는 조건만 맞으면 휴면상털이 있다가, 후막포자리 되어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계속 생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 조사해보면 여기 아그노미 균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만큼 생존기간이 길죠. 생존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생물 먹이만 주면은 계속 그 아그노미 균이 생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작장애도 극복이 되고, 병도 들어오고, 그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결국 소득창출이 되는 거죠. 예, 농가분들께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과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 그게 미생물이에요? 예, 미생물하고 이제 미생물의 먹이원과 같이 섞어 놓은 제품입니다. 아, 미생물과 미생물과 먹이원. 예, 예, 예. 네, 예. 예. 과리 형태로 되어 있다. 네, 예. 예. 어, 유통기간 얼마나 됩니까? 예, 3년입니다. 아, 3년 동안. 네, 예. 그고요 네. 그럼 이그리형은 언제 아니,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어, 일단은 이제 정식 전에 정식 전에 최대한 빨리 주는 게 좋고요. 이 양이면 뭐 2주나 1주 전에 미리 이제 로타리 치기 전에 주거나 로타리 치고 나서도 위에 뿌려줘 도 되고요. 그리고 정식한 후에 이제 1, 2주 후에 이제 관주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예, 아그로믹은 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리코데르마라는 균주가 있습니다. 그 균주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음. 무슨 제품이에요? 예예, 예. 그 미생물 이름이 트리코데르마라는 건데요. 이 트리코데르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균액병 그리고 라이족토니아, 피시움, 후사리움 같은 그런 병균들을 굉장히 기생을 해서 억제시켜주는 그런 균을 함유하고 있고요. 또그 균주 자체가 뿌리 근처에 근접해서 뿌리 발근을 도와주는 호르몬을 공급해줌으로써. 뿌리 발근을 도와주고 그리고 뿌리 쪽으로 올수 있는 그런 병들을 억제해 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진 제품입니다 어... 그 기비가 있고 또 이렇게 지금 보니까 관주용이 있네요 네 예. 나눠져 있는 이유 뭡니까? 네관주용으로만할 어, 때는 그 근권 자체로만 병균을 억제할 수 있지만 기비제를 쓰게 되면 굉장히 넓게 사포가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녹아들어 가면서 그 농사 짓기 전부터 균주가 땅 속에서 계속 살 살아남으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미리 그래서 미리 퍼져나가게 되면 먼저 그 병을 발생하는 걸 미리 억제할 수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Here we go.